일어나라고요? 예 아, 일어나면 피자 준다는데. 지금? 이거 따라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거 못 하겠는데. 네. 누나! 여기요! 누나! 어... 아 크록스맨은 저 직관 언제 왔어요? 저 지금 처음입니다. 직관은 처음이에요? 예, 예. 맨날 시험만 하고. 어? 아니 김현중 대표님 왜 본인만 오고 그러면 여... 왜 이렇게 안 됐고 다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좀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놀래지마어놀래지마 어, 노래... 오케이 크록스맨. 안녕하세요. 크록스맨. 잠실 실내 체육관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언더마머에서 진행한 5대5 토너먼트 거기 우승팀들하고 같이 오늘 선수들이 웜업하고 여러 가지 드릴을 하는데요 선수들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k g c 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경기를 응원하면서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체험을 해보러 한번 가볼까요? 가자고! 어. 어, 여기가 이제, 선수, 이제 선수들이 쓰는 라커룸아 어, 여기가 이제 뭐 이정현 선수 그다음에 실혜 선수 각자 볼건을 앉아 계세요. 크로스맨은 이런데 처음 와봐요? 예, 네, 처음 와봅니다. 와. 아, 크로스맨은 이게 삼성 선수들 라커 보니까 어때요? 와, 진짜 그 TV에서만 보던 라커룸 그 처음 보니까 신기하네요. 오,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구나.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선수들이 곧 도착한다니까 저희는 이제 좀 경기장 가서 네. 좀 몸을 좀풀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우와, 이리 바도 이리 바도 어, 이리 자, 밥, 코너에 3명. 또 여기 코너에 3명. 밥나 3명. 어, 어, 어. 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이아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고제 아우 아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선수들 이더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에비슨팅. 아시오, 아시오. 아 o o d p l a y 오 r o k I'm Crocsman. 오케이. Okay. 유튜브 구독 좋아요. Like uh, Crocs. 야 yeah, Crocs, Crocs.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 k a 오 Okay. okay. t o Of course. Pleasure to meet you.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Hey. 해설위원 이규섭입니다. c r o c 많이 응원해 주세요. 뭐 실력은 좀 형편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키우고 있는 아이라 터너라운드 페이더의 네. 강습 한번 해주시죠 자 수비가 이렇게 지금 포스트업 한 보중이다 어떻게 아, 하죠? 그냥 돌면 그냥 돌면 날라가서 찍을 아, 아, 아, 아, 네. 수 있지만 잠깐 부각 쳐봐요 부각 치고 또 빨리 빨리 빨리 간단하게 페이 파일도 안하고 부각 치고 부각 치면 어떻게 돼요? 궁실이죠. 그럼 점프를 수있죠요 그건 뭐죠? 아니 써도 제자리밖에 못합니다 사람이 관절의법에 의해서 아, 그래서 네. 원래 사우드는 동작공지족수가 먼저 수이스를 때리는 게되겠습니게전동자빡 때리는 게 전동작 아. 네 페이드 아. 아웨이는 다음은 그냥 한치로만 따라하면 다 치키거든요 아, 힐까 작아서 그럼 감사합니다. 네이기섭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어, 지훈아 파이팅해 페이머스에요, 페이머스 아니, 아니, 아니, 야니 그럴려고 노력 중이지 <웃음> 파이팅. 내가 너 얼굴이었으면 벌써 끝난 게임인데. 아, 예, 왜그러 <웃음> 어, 처음, 처음 본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오케이. 자, 그, 문성곤. 문성곤 선수 어디있죠 안녕하십니까. 아, 맞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아, 네. 습니다 네. 네. 네. 이번 네. 최고의 신인, 아, 박민채. 네. 박민채 선수입니다. 네. 씹어먹을 겁니다. 씹어먹을거예요 그쵸?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저희 대표님하고 같은 팀에 계셨었다고. 저희 김현중, 김현중 대표님. 아, 네, 아 네, 네, 네. 네. 굉장히 친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 네. 조금... 제가 좀 어려워하는 상대 였고요아왜 어려워했죠? 아... 네. 정말 저를 좀 편하게 해주시고 후배 들을잘 챙겨 주 셔도 그런 네. 대표 님 께서 니다 아, 감사 합니다. 네. 오늘 게임 화이팅 예 감사 합니다. <웃음> 삼성 오 나이저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좋다 1대 1도 해보셨잖아요 1대 1 해봤죠 어데 네. 네. 그때보다도 좀더실례했 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아유, 당연하죠 그때는 이제 비 시즌 때 네. 몸이 안 만들어졌을 때 와서 이제 마음 놓고 와서 한 거랑 지금은 완전 차원이 다르죠 일어나라고요? 해 Luna! Luna! Luna! Luna! l u n 거 Luna! Luna! 아, 이거, 이거 <웃음> 누나! <웃음> 누나! Luna! l u n 내 기운 좋잖아싸싸 싸, 싸, 괜찮아 괜찮아, 나만 믿고 싸, 나만 믿고 싸, 봐 봐. 들어 싸, 나고 싸, 나만 믿고 나만 믿고 나만 믿고 아 나만 믿고 싸, 나만 믿고 싸, 나만 믿박하고 빡센 게임고었다는 거죠 했어. 아 농경 하나였잖아. 괜찮아, 잘했어. 아나했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경기 찮아괜찮습니다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더 갈까요? 너무 반응이 없는데 <웃음> 한번더 계속 괴롭힐까요? <웃음>